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이에요. 짧게 이제 유튜브 영상 소개드리고 퇴근을 할까 하는데요. 어, 요즘 뭐 대선 그 후보 나오시는 분들의 공약을 보면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은 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 그동안 규제를 25번을 하는 동안에 어, 규제에 대한 내성이 이제 많이 생겨 있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도 주택 가격이 다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제라는 것이 어, 우리 사람들한테 똑같은 규제인데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이게 바뀌어 있는지를 어, 간단하게 차트로 한 번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퇴근할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언제 제가 수치를 해놨냐고 하면요. 저는 부산 외 다른 지역은 뭐 크게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산 지역 데이터만 놓고 보면 2017년 8월달이 이제 부산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어, 세금이 중과가 되고, 양도세가, 뭐, 거주요건이 따르고, 이런 규제들이 참가됐죠. 2017년 파리 대책에. 그러다가, 부산이 조정이 풀린 게, 2019년 11월 6일이었어요. 조정으로 이제 다 풀렸던 게, 어, 해수동까지 다 풀렸던 그 조정이, 어, 그 나머지, 뭐, 어, 부산 친구하고 연재구, 어, 뭐, 기장군, 이런 데는 그보다 더 1년 앞서서 이제 풀렸지만, 부산의 모든 지역이 조정에서 싹다 풀린 거는 2019년 11월 6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정이었던 그 10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어 한번 차트로 해놓은 걸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이출리님이 옛날에 제가 유료 교육을 어 받을 때 그때 받았던 데이터였어요. 그분이 이제 이 차트를 만드는 그 파일을 그때 주셨는데. 어 아직 제가 들고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기 보면 해운대구는 여기가 이제 어, 2017년 8월이겠죠. 2017년 8월 그리고 여기가 2019년 10월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계속 내렸죠. 조정이 풀리지 않는 동안에 그 다음에 해운대구 수영구 마찬가지예요. 해운대보다는 폭은 그래도 덜 하죠. 수영구가. 해수, 동래구. 동래구는 더 심하네요. 해운대구 못지않게 동래구도 많이 빠졌었어요. 조정이 묶이고난그 이후에. 해수, 동, 남, 남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제구 마찬가지고요. 남, 연, 진, 부산, 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뭐 전부 다 빠져 가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동구, 기장군, 금정구 강서구 다 거꾸로 다 빠져가 있죠. 강서구는 이제 그 10월달 되니까 약간 끝부분은 조금 돌아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네요. 10월달이.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추세인데 그러면 어, 여기 아까 조정이 시작이 돼서 조정이 풀릴 때까지 어, 그냥 이걸 전체, 부산 전체를 뭐 하나의 그냥 뭐 꽃으로 친다면 완전히 할미꽃 같죠? 밑으로 이렇게 꽃 봉우리가 열려있는 그런 할미꽃 모양입니다. 조정이 안 풀렸으면 계속 더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이 2019년 아까 11월에 이제 풀렸잖아요. 뭐그 뭐 11월, 요때부터 아 요때부터 조정이 이제 풀렸어요. 풀렸을 때 까지를 보고 다시 묶였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부터 작년 11월 뭐 18일 막 이때 묶였는데요. 10월 까지를 보면 요때는 조정이 풀려 있었을 구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 위로 이제 꽃이 확 피기 시작하죠. 부산 전체가. 해운대구가 제일 멀리까지 지금 꽃이 펴가 있고요. 어, 남부는 여기서 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기 여기 차트가, 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매매 지수예요. 매매 지수 변화량이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전세 지수예요. 전세. 그럼 이 폭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가 갈수록 매매가 이게 올라가고 전세 폭은 좁고 매매 폭은 높은 거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현대구는 전세 매매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수영구 매매가 더 많이 폭이 더 컸고 전세폭은 매매보다는 좀덜 했습니다 동네구 뭐 매매전세 어서 비슷하게 가있고요 남구는 전세폭은 많이 올라갔는데 매매폭은 다른구보다는 좀 덜한 그런 수치인거예요 기장군이나 이런거는 조정이 부산 전체가 조정이 불렸을때도 불구하고 얘는 오히려 상승을 했던게 아니고 계속 조정이 되고 있다가 이제 어, 다시 그 조정 부산이 묶이기 그 직전에 추세를 전환을 해볼까 이러면서 전세지수가 먼저 회복이 돼 있었던 그런 그 단계였었습니다. 어, 이건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묶였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되겠죠. 이게 2019년 11월부터 조정이 이제 다시 묶였고요. 그 2021년 지금 이 순간까지 7월이잖아요. 이렇게 부산 전역이 이제 기장군과 어 부산 중구를 제외하고는 조정, 아직 조정인 거예요. 어 여기가 조정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어 시작을 하도록 했고요. 이게 오늘 이 순간 현재입니다. 전부. 어 아까 2017년 8월에도 부산이 조정이 묶였고 그때 출발점 여기 똑같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부산이 조정이 풀리기 전까지 부산 전체가 할미꽃처럼 모든 구가 다 밑으로 아까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아, 조정이 묶였다가 그 이후에 조정이 풀리면 다시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개폭등을 하더라.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이제는 다시 조정이 묶였어요. 세금은 중가가 됐어요. 6월 이후에는 10% 중가 세율이 더 올랐어요. 그데안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래는 줄면서 가격은 하나씩 나오는 거는 점점 이렇게 더 효과를 갱신을 하면서, 어 조정이 묶였던, 오히려 지금 올그 상반기, 어요 상승폭이 조정이 풀려 있었던 작년 1년치에 상승폭을 이미 다 초월을, 그, 추월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의 매매 지수, 그 통계가. 그게 이 데이터만 봐도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위로 꽃이 이렇게 다 열려있어요. 우상향적으로 이러니 규제를 아무리 해된들 이게 효과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부산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은 7월, 8월 7, 8월은 비수기에요. 지금은 휴가철이거든요. 7월 이 마지막 주는 뭐 8월 한 중순까지는 뭐 거리에 사람들도 조용하고요. 코로나도 3단계 격상 이러면서 심지어 수영장도 뭐 문을 못 열게 하고 세 사람 이상은 모임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물건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물은 나왔다가도 계좌 달라면 들어가기도 하고 재개발 예상을 하는 그런 수많은 곳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관리처분이 나서 다주택자 취득세가 4.6으로 그냥 살수 있는 철거된 그런 입주권 입지 좋은 곳은 매물이 시가 말라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금이 한 2, 3억 대좀 작은 금액의 어떤 그런 투자처도 매물이 순식간에 지금 다 빠지고 있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이런 차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가. 이게 학습효과가 무서운 그런 증거자료입니다. 이게. 어, 대선 그 주자들이 전부, 부산은 지금 현재 조정인데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꽃이 펴가 있죠, 그래프가 근데 대선 주자들은 뭘 이러든 저러든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을 다 내걸게 되어 있고, 어, 뭐, 이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잘 자기에게 유리한 또 투표를 어, 하려고 다 국민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재산에 자꾸 손실을 끼친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분이 정말 나라를 구할 것 같이 보여도 사람들은 어, 치국을 하기 전에 수신, 제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후보는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소정지역이고 어,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해놨는데도 꽃이 이렇게 펴 있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수치 자체가. 그이 그러니까 말인적선 돈이 계속 무한대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어떤 폭지 이런 포퓰리즘에 의해서도 돈은 계속 풀리게 되어 있고요. 세금으로 계속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다 유리한 표 계산을 하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무수택자가 뭐 아무리 많다 해도 그 표의 절반을 넘기는 쉽지가 않고요. 지금은 1주택자들도 어떤 세금에 대한 그런 자꾸 이런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정지역 묶였던 2017년 8월 2일에 그 그래프와 그그 이후의 그래프와 다시 조정이 묶였던 2019년 2020년 11월 그 이후의 그 그래프를 비교를 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어, 똑같은 시국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어, 이런 학습효과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부동산 어, 정책으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효과가 있을지가 정말로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음, 오늘은 이런 조정, 똑같이 조정 묶였는데 차트가 다른 학습효과가 있는 부산의 부동산 시세를 한번 짚어보고 뭐, 퇴근할까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